네 사실 지금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어, 지금 이제 세 번째 도, 도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네, 세 번의 도전 다좀 뭐 벽을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제 기량 발휘도 뭐잘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부분이 또제 실력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,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저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 해서 네, 후련합니다. 네 <웃음> 어, 어떤 스포츠든 간에 아무래도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이게 정점으로 갈수록 재능이라는 게 필요하고 타고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모든 게다 합쳐졌을 때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사실 아마추어 시절에 그래도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프로로 넘어와서 제 한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약간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그게 후련하기도 하고.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 이제 아무래도 젊은 신예들이 클래시 피지크에 많기 때문에 어, 좀 멋있고 좀잘 관리된 선수들이 많아 보였고요. 어, 사실 저는 이제 뭐 보디빌딩 선수 나이로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닌데 사실 이제 클래시 피지크는 유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어, 그런 좋은 유전자의 이제 해외 선수들을 보고. 좀 뭐랄까 <웃음> 네, 멋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가진 선수가 이제 좀 어,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 좀 한번 해보고요. 저가 아닌 네, 다른 좋은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어, 한, 한국의 선수가 뭐 좋은 도전을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. 차이점은 아무래도 해외 선수들이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이해도가 이해도도 높고 그게 몸에 좀배어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런게 좀 뭐랄까 습득돼 있다고 해야나 타고났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선수들은 약간 어좀 바디빌딩을 아무래도 처음 접하면서 바디빌딩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끔 하다보니 클래식한 그런 느낌? 이런 게 조금 뭐 약간 막 약하긴 한것 같긴 해요. 근데 뭐그 부분도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아, 네, 뭐, 인성형님하고는 2011년도 미스터 코리아 때 오버럴 존에서도 나란히 서기도 했었고,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아는 사이라서, 사실 혼자 이렇게 대기실에 늘 이전에는 있었는데 좀좀 좀 심심했는데, 이번에는 형이랑 같이 있어서, 좀 심적으로 많이 어... 뭐랄까... 의지가 좀 됐던 것같아요 <웃음> 어, 일단 뭐 휴식을 좀 하면서 사실 이번 클래식 피지크 도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근육량을 조금 감량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방도 감량했지만 근육도 좀 일부러 좀 감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잘못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좀잘 챙겨 먹으면서 그 운동 자체를 그냥 다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. 많은 응원 주셨는데 네뭐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것 같고 선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아뭐 근데 뭐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후회 없는 도전을 했었고요. 아 어쨌든 응원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선수로서 정점을 찍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다른 무언가로또 팬분들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